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메타 콩콩 님의 메타버스 슈퍼 인공지는 nft 아바타 00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소개드린 bnx의 라이노 nft 컬렉션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노는 nft 이미지 컨텐츠일 뿐 아니라 bnx가 만드는 게임 플랫폼 안에서 레벨에 따른 각종 혜택 및 자격사항을 부여하는 신분증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6월 1일에 바이낸스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성공적으로 런칭을 마치면서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라이노 NFT는 총 1만개가 발행되며 악세사리와 아이템, 생김새, 배경 등이 각각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라이노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BNX의 게임 플랫폼 및 디파이, 게임파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nft 미술품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bnx 세계관 속에서 유저에게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아바타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라이노는 솔바운드 토큰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sbt가 특정 온체인 활동 레벨에 도달하게 되면 라이노 nft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혜택과 권한이 생긴다고 합니다. 라이노 nft 홀더들은 위에서처럼 책정된 신용등급에 따라 웹3.0 기반 환경에서 무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BNX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외부 디파이 프로젝트에서도 BNX 생태계에서의 NFT 홀더로서의 지위와 신용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어드랍 및 NFT 화이트리스트 슬롯 배정에서 프리미엄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BNX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임인 사이버드래곤과 사이버아레나에서도 라이노, NFT 홀더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나 맞춤형 게임플레이와 같은 추가 UX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BNX의 경우, 바이너리 X 생태계에서 거버넌스 토큰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게임 프로젝트에서 영웅 및 마켓플레이스 모집과 같은 곳에 활용됩니다. BNX는 BNB 체인에서 여덟 번째로 큰 게임파이 프로젝트인 만큼, 주후 BNX 생태계 확장과 거기서 활용될 라이노 NFT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라이노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NFT 세일 과정은 특이하게 더치 옥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더치 옥션은 일반적인 경매 방식과 반대로 높은 가격에서부터 경매를 시작해 호가를 점점 낮추면서 경매가 진행되며 준비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그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낙찰가가 정해지고 초반에 더 높은 가격으로 세일을 한 참여자들은 그 차액만큼 환불을 받게 됩니다. 라이노는 이번 세일을 통해 79,000BNX 약1 0만 ,000 불어치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일 시작가 7BNX 약 840불이었는데 현재 플로어 프라이스가 1630불 정도라 하니 성공적인 스타트를 끊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생태계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된다고 하니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기대되는 라이노 NFT 커넥션입니다. 나이노 NFT를 통해 dnx의 각종 개인 플랫폼 및 디파이 생태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관심 가지고 참여해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